열차 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네. 운행 중 넘어질 수 있으니 손잡이를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. Please hold your handle firmly while standing. 이번 역은 이 열차의 종착역인 색간, 색간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개화, 중앙 보훈병원 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번 역에서 구호선 열차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. 내리실 때에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저희 신임선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. This s t u f is sinking. The last stuff of this train. The doors are o closed. 순간간 안경물이 다립니